세상 이끈터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쥐띠 여러분들, 어, 띠 여러분들, 5월 달에, 그, 금전운, 사업운, 애정운, 어, 집, 어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어, 애정은 싱글 분이신 분들이 있고, 기, 어, 혼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 금전운, 어디 한번 봅시다. 금전운이 풀릴지, 안 풀릴지. 자, 금전운부터 가볼게요. 음. 금전은 글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할 바른 다한것같아 할거는 할 할다한것 같은데 이 금전이 풀려나갈지는 어디 한번 봅시다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카드를 몇개 더 뽑아 볼게요 음. 사업은 뭔가 사업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지금 현금 능력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가 5월 달에는 복잡해진다 복잡해지고 음, 지켜야 될게 있는 것 같은데 음. 저기 막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달이 아닌가 욕심은 생겨요 욕심이 생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각자가 조금 더 키워보고 싶은 어아좀 조금 꼬여서 잘 안되지 않았어요 어, 잘 안되지 않았다 어아잘 안됐다 라고 막 소송에 걸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소송은 계속 만약에 소송에 걸렸다면 계속 진행형 이에요 음자 그리고 애정원을 본다면 은 애정원은 여러분들이 음 만약에 그 연애 연어연그 싱글이셨다고 했었던 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뭔가 어 저기만 새로운 연인이 나타날 수 있는 운이다라고 봐요. 어, 이 5월달에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건강오는 카드가 모다른 관계로 마지막에 봐드릴게요. 음, 별도로 보조카드를 뽑아서, 일단은 금전 사업 애정부터 보조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금전적인 문제를 어디 한번 봅시다. 금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쥐띠들이요 허투른 사람이 없어. 어, 물론, 저기 뭐안그런 사람도 있겠죠 안그런 사람도 있는데 쥐띠가요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쥐띠들이요 그 모으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풍류를 좋아한다고 라 하더라도 자기 거를 갖다가 막 거덜내면서 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그렇지만 쥐띠들이 성격이 조금 센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간혹 어떠한 관제나 소송에 걸리신 분들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그 그게 관제가 걸렸다면 아마 2년 전서부터 2년 전서부터 불거지지 않았겠는가 2년 전에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디 한번 봅시다. 금전적인 문제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죠. 금전은 조금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풀려고 하면 할수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제대로 안 풀어지는 게 아닌가?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4월달서부터 이 금전 문제를 풀려고 해결을 했을 거야. 그리고, 어,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어, 마무리 단계에서 꼬인 일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요? 조금 기다려야겠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기다려도. 어, 그러면은 언제요? 라고 한다면은, 서둘러지 말아요. 어, 금전적인 문제는. 조금 찬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가 순리대로 풀, 어,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너,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나거나, 어떤 집, 그걸 갖다 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좀 해야 되는데, 할수록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음. 그. 그리고 상대방이요, 어쩌면은, 만약에 금전 문제가 이게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려준 거라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들이 빨리 어떠한 걸 갖다가 받을 심사 안에 이 사람을 갖다가 쪼개 되잖아요? 그럼 잠수 탈수 있어요. 어, 잠수 탈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나요? 응, 어,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어, 금전 문제는 올해는 조금 힘들어요. 어, 올해는 힘들어. 그러면은 내년에, 아, 내년도 힘들다. 음, 다는 받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 저기, 막, 야금야금 받아내야지 한꺼번에는 힘들어요. 야금야금 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 속은 터져.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주지 않겠는가, 양심이 있다면? 어, 조금씩 조금씩 받아내면, 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여러분이 성격에, 아, 그거 갖다가 받으려고 되게 애를 쓸 텐데, 아, 이게 참 그렇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적,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마음이 다르, 다르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저기 막뭐 뭐,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고 뭐 벼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좋게 좋게 풀어 나가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어. 내돈내 내 돈인데 어, 저기 막 어, 저기 막내돈 빌려주고서 내가 눈치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방법이 없지. 음, 그렇고, 만약에 이게,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직장인 문제다라면, 직장에서 어쩌면은, 이게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자영업 하는데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월급이 밀릴 수도 있다. 월급이 밀리게 되면, 좀 천천히 천천히 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직장이 그렇게, 어, 지금 경, 경, 뭐지? 금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음, 금전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받으려고 들면 오히려, 어, 배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배째로 나올 수도 있고, 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락이 안 돼요 사장님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 여러분이 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어, 사장일 수도 있는데 나는 줄걸다 주는데 내가 받을 걸못 받는다고 라 한다 음, 받을 걸못 받을 수도 있지 시간이 걸려 음 어쩌면 여러분들이 쌈짓돈을 갖다가 빼서 그거 갖다 막아야 되니까 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 라는 거예요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야 될게 있으면 어떻게 해? 쌈짓돈이라도 풀어야지 별 수가 있겠냐 라는 거죠 속상하시겠어요 5월달은 음, 5월달이 잘안 풀린다 자 그럼 사업하시는 분도 아... 음 사업하시는 분도 일이 좀 그렇다. 음. 그러니까 쥐띠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이든 금전이든 그렇게 막 저기 막 순탄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사업은 괜찮아요. 어, 사업은 그래도 내가 한 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그래도 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런 거는 있죠. 어, 뭐지? 머리가 좀 복잡하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돈이라는 게요, 아무리 벌어도요, 나갈 게 많으면, 음, 골치가 아프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빨리, 지금 뭐, 뭐, 굴러가긴 굴러가도, 이게 진짜, 내가 여기 들어간 게 얼만데, 지금 내 미처는 좀 빠듯한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는 되지 않아요. 어,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나쁘다라고도 보기도 힘들어. 어,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아.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굴러간다라는 거지.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되면서 나름 그래도 즐거움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은 저기 막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여긴 욕심내면 안돼요 만약에 여기다 돈을 갖다가 더 투, 어, 풀어서 투자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곤란해요 음 곤란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회사에 뭐 관제 같은 거 걸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거 5월 달에는 해결되기 힘들어요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리고 조금씩 들어오는 걸로 어떻게 해결 해결을 하거나 그래야 되고 만약에 좋게 좋게 그냥 대화로 풀어나간다. 관제를 갖다가 조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수록 그냥 마음을 비우고서 그 진솔한 마음으로 저기 막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지도 않게 후루룩 풀릴 수도 있어. 어. 이 관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법원에 가고 그런 게다 관제는 아니에요. 뭐 서류 문제라든지 뭐그 직장에 뭐뭐 뭐. 내 사업체면은 뭐 종업원들하고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초장에는 안 좋았다가 4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우연찮게 후루룩 풀려가지고 어 괜찮아지고 옛날에 그 좋았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5월 달이지 죄송해요. 5월 달한 달은 조금 어좀초 초중까지는 좀 힘들고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조금 어내 몫을 챙 사업장에서 음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평정심 어그리고 저기 막 대인관계 같은 거 갖다가 조금 힘써라 그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는 그런 배품이나 어떤 마음씀씀이로 인해서 어렵던 일들이 안 풀릴 것 같은 일들이 갑자기 후루룩 풀려나가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쥐띠분들 어, 그러니까 너무 그내 내 거를 갖다가 손에 안 보려고 들면은 그게 안돼 이게 꼭 금전적인 문제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적인 문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5월) 중순쯤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기, 마, 4월달에 힘드셨죠? 어, 4월달에 힘들었다라고 봐요. 왜냐면 4월달에 문제가 5월달에도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거든. 근데 그 꼬인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사업, 사업은, 어, 괜찮다. 무리한 확장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 종업원들이나 인간관계에는 그저 덕으로 대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덕으로 대하고 인정을 베풀면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어, 사업이 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애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애정적인 부분은 다른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음. 자, 애정적인 문제는요, 봅시다. 여러분들이, 음, 좀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만 뭐, 뭐, 나만 뭐, 관계를 갖다가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혼이신 분들은, 나만 좋게 해서 나만 애쓰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래서, 아, 몰라, 뭐, 뭐. 뭘더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렇게도 해볼까? 어, 라고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응해주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들 들고, 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속상하겠다. 내가 얼마를 더 해야 돼. 어, 내가 이렇게 내 가정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 나도 어,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나를 갖다가 조금 어, 좀 돌아봐주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그, 그, 내 배우자를 한테 하던 노력을 갖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힘이 들더라도.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어, 괜찮아요. 어, 노력을 하면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어, 좋은, 좋은, 액션을 해준다, 화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하는 거밑 빠진 독에 물붓는것 같고, 나 혼자 관계를 갖다가, 저기 막 좋게 만들려고 막 애쓰는 것 같고, 막, 그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하던 대로 그냥 꼭, 그, 하다 보면, 감정이 막, 지금 막, 불안하거든요. 어편다운지 심하고 짜증도 나고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이 하는 페이스대로 한다면은 가정운도 점차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렵던 일들도 풀려나가고 여러분이 그 몰랐던 내 남자 내 아내의 마음도 알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올한 달은. 가정이 좀 편안한 어,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이나 돌싱 여러분들, 어, 뭔가. 불안정했던 연애 운들이 조금씩 풀려나간다 그러면 제가 애인이 생기나요 라고 본다면 은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시기가 들어온다 그리고 뭐 단둘이 어떠한 좋은 시간을 보낸다 라기 보다는 여럿이 어울려 가지고 그 사람하고 좀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단둘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그 여러 무리와 같이 어울림으로써 그 사람의 댐댐이를 좀 보아, 보아가는 보아게 어떻겠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둘이서 볼수 없는 것을 여럿이 만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은그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진짜 찐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케미가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주위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연애가, 대, 대 어, 연애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쥐띠들은. 근데 쥐띠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쥐띠인데, 어, 쥐띠인데, 그, 3월, 양력 3월생들은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요. 어 어떠한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갖고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 어 갖고 싶은 것일수록 갖고 싶은 것일수록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집뒤의사월생들은요 올해가 자묘상형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자묘상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흐트러졌던 인간관계들을 갖다가 다 바로, 나, 잡아, 어,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지. 그것이 금전으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아니면 어떠한 내가 문화생활을 하는 것에 의해서 흐트러졌던지 간에 집안이든 바깥이든 그런 것을 갖다 바로 잡는 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않아서 무리하게 이걸 갖다가 강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등을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약간 어~ 그집 뒤에 삼월생들은 삼각관계가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삼각관계에 놓이면 누가 갑이에요. 어, 그 사람이 갑이겠지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갖다가 이, 이. 그,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내가 얘를 갖다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뛰어들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라는 거지. 어차피 될 사람이면 그냥 되게 돼 있고, 안될 사람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라고 한다면 되는 쪽이 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요게 나왔기 때문에? 음. 건강은요, 과로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 그, 전반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쓸수 있는 거는 이, 이제 이만큼이다 제이쓸수 있는 힘이 이만큼이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썼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좀몸 보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쉬어야 될 때는 조금 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 에너지를 갖다가 보충해 보충해야지. 안 그러면은요 어, 병원에 실려갈 수 있어 닌길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드신 분들,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 분들은 너무 무리하면요 어, 가서 닌길 꼽을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저기 막 미리 미리 내가 멀쩡할 때 미리 미리 해놔다라는 거죠. 음. 아, 그러면 40대, 50대인데도 싱글인 사람 있나요? 라고 한다면, 돌싱 있잖아! 돌싱은 싱글도 아닌가? 아니, 요즘엔 60도 청춘인데, 연애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연애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쥐띠분들은요, 연애가 조금 수월해. 어, 이성들이 잘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쥐띠들은 연애 걱정 안 해도 돼. 어 진짜, 야 <웃음> 없다가도 돌아보면 어디서 툭하고 튀어나,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와. 어, 그러니까 뭐 싱글 지금 현재 싱글이다, 돌싱이다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집들이는요, 식복이 많아서요. 이 그리고 사업 수단도 좋아. 머리가 영리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는요 조금 순탄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얽혔던 관계들이 하나 둘씩 다 풀려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쥐띠 양력 5월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띠별 운세는 다음 달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